결국 여기까지 끊어야죠. 이렇게 끊어야 가조가 보이고. 자, 이거 봐. 얘가 가조. 더미. 자, 이거 특징 얘기할게. 우리 공부했던 거 오늘. 어, 가조라고 했고 해석 안 했어. 해석 안 한다고 해어 더미트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반드시 뭘 찾으라고? 진주를 찾으라고 했어. 진주 를 찾을 때 이것도 단사라고 한다. 이거 가조를 주로 하는 이런 형용사들 기억하라고 했죠? 인보네 있지 하디콘. 어? 먹으면 즐거워. 그리고, 아, impossible, possible, important, 이런 것들. impossible, important, possible, necessary, easy, easy, 쉬운, hard, hard, difficult, con, convenient, 편리한. 먹으면 즐거워, 즐거워, pleasant. 됐어. 이런 것들. 어, 기억해야 돼요. 여기 지금, 얘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진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다진주라고그제또 있나요? 또 있겠지 뭐. 여기 있네. C 있네, C. 됐네. 여기가 진주예요. 자, 이제 구조가 허니 보여. 자, 그럼 끌어가야지 이제. 이렇게. 자뭐 지식으로 지식 때문에 지식으로 인해서 집특시케 하라고요 뭐에 관한 DNA에 관한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능할 것이다 했잖 DNA에 관한 지식으로 지식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뭐하는 것이 첫 번째야 진종 이제 첫 번째 A가 나왔잖아요. 뭐 하는 것이요? 암을 치료하는 것이요. 암을 치료하고, 암과 다른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이 해도 되고, 것은 해도 돼. 은근히가 붙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자, 출생의 결함.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날 것이 있잖아. 그치? 어, 그래서 출생의 결함을 예방하고, 됐지? B야. 그리고, 새로운 신체의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라나게 하는 거야. 응? 자라게 하는 것은 끝. 이거 끝나야지. 앞으로 저런 세상이 온다는 얘기야. DNA에 관한 지식 때문에. 그죠? DNA에 관한 지식. 마치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는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파헤쳐 나가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안 죽을 수도 있어. 할까? 어. 아니,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조선시대 왕들이 얼마나 살았니? 왕이. 기껏해야 40대. 그지 거의. 50? 장수했죠. 50이면 장수야. 그니까, 예전에 내가 한 30, 30대을 때였나? 아, 인생 한 반을 살았구나. 해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인생의 반을. 와, 반평생 살았네, 왜냐면. 어, 평균 수명이 뭐한 60년 쓰야 막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 당시에. 네. 진짜야. 우리, 뭐, 학생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평균 수명도 기수없이로 늘은 거야,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또 40대니까, 쓰다 보니까, 뭐 뭐지 30대나 분명히 반평생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40대니까. 그래도 반평생이야. 왜? 평균 수명이 늘어갖고 70몇 세, 80세 막 이렇게. 형, 여자는 더 많고 남자는 좀 죽고. 그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내가 예를 들면 한갑이 됐어. 아, 난 반평생 살았네. 한 120세까지 살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아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이제. 너희들이 한 50, 50 됐는데, 오, 이제, 이제 반 살았네. 반평생을또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해야 된다니. 뭐 먹고 살아가지, 이제? 근데 그때 되면 신체 능력도 강화가 될 거라는 거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30대들, 그래서 신체 나이를, 어, 지금 나이를, 옛날 나이하고 한 살하면 0.8을 못 파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 진짜로. 옛날에, 옛날에, 옛날, 뭐, 예를 들면 80이다. 코페봐 80, 어, 지금 64세밖에 안된 거야. 결국은. 64세 정도. 그니까, 러 우리, 우리 80이 옛날, 옛날 사람들 64세 정도. 지금 나이 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도 있다니. 얘기. 자, 그국고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예요. DNA에 관한. 여러분, 찾아내야 돼. 토픽. 그 다음에 핵심 단어. 다 찾아내야죠. 그래서 DNA에 관한 지식으로 인해서 뭐할 것이다. 반응해질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암과 다른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 출생에 이러한 결함들을 예방하는 것이. 미리 개넛 프로젝트 같은 거. 개념지도 같은 거 보고서, 미리 그런 것들을, 미리, 어, 어, 아, 얘는 어떤 이런 장애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제거하는 거지, 뭐. 멀쩡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체 부위를 또 어떻게 성장시키는 거야. 약한 부위. 아니면 뭐. 저런 것들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뭐 점점 점점 되는것 같기도 해요. 자, 아, 지금, 어, 여기까지의 핵심은 뭐였죠? 톡톡 지켜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결국은 앞에 중요하니까 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자. 만약에, 만약에 컴마가 없었더라면 여기 도치가 될 거예요. 컴마가 여기 파이널 컴마예요. 컴마가 쳐졌기 때문에 도치가 안 되고 정상어증이 나온 거야요것도 알아보셨나요? 됐으. 자, 이제 33번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 33번. 맨 앞에부터 가져와 나왔어요, 이렇게. 가져나 뭐가 보여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형용사는 안 보이지만, 뭐가 보이냐면, 얘가 보이고요. 얘는 의미, 얘가 의미상의 조언을 나타내는 퓨요라고 했죠. 아, 이름이 의미상의 조구나 뭐예요? 투부정사예요. 얘가 뭐야? 어, 아, 진주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리고 왼절이 여기 뚫려 있구나. 여기까지. 아, 이 세미콜론은 또 뭐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거 같은 구조가, 어, 아, 저 앞에도 나와있네. 우드비 나와있고, 여기도 우드비가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면 경렬 구조구나. 일대락 줘야죠. 어떻게? 자, 모두 잘 보이실 텐데, 이렇게 한번 끊어야지. 자, 끝내는 순서. 인생을 할까요? 여기까지 끊시다. 여기까지 해? 어. 자, 모두 잘 보이실 텐데, 뭐가? 이거 해석한다 그래어안 한다 그랬어? 예. 관한 가그치지 어. 과학자들이 어, Get Emotional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비동사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라. 비동사나 비감동사하고 똑같은 거야 비동사나 비감동사 그래서 감정적이 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은? 자, 과학자들은 감정을 가지면 안 되지? 그렇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잖아 과학에는 과학은 무조건 팩트 위주로 가야 돼 그래서 감정적이 되는 것은? 그렇죠? 뭐할 때? 그가, 뭐를 할 때? 어? 수선화? 수소나? 수선화라는 꽃이잖아. 어차피. 그 이러한 수선화라는 꽃을 설명할 때. 과학자가 설명하는 거는 뭐야? 감정적이면 안 돼요. 아, 어, 저토록 이쁠까? 뭐, 이게, 이게 과학자의 시인이지. 자, 그리고, 자, 다시 해석 안 해요. 왜안 해요? 하주니까 같은 패턴 나와야 돼요. 모두 잘못 있을 텐데. 니다뭐 하는 건지? 여기도 역시, 안합니다. 의미상해 주는 걸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포함 어, 목적, 격 보고 정사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자, 얘가 의미상해 주고요. 됐죠? 어, 시인이 되요. 그리고 꽃잘 보실 거야. 뭐 하는 것이 시인이 이거 하지 않는 것은, 어 이건 이걸 뭐라고 러냐면 우리는 배부정사라고 해요.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생각된 거냐면 여기 지금 이게 Get emotional이 그대로 고스란히 생략된 거라고 보면 돼. 그지? 감정적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시인은 어, 수선화를 설명할 때 감정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다. 정리되니? 어, 이거 싹 지워. 그럼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쪼개서 막 써놨어. 여기 밑에다가 쓴게 이게 한글의 재배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이제 해석지에 나와 있는 해석은 결국 우리만의 옷을 맞춘 거고 그걸 다시 요거에 맞춰서 재배열한 게 한국의 재배열인데 요걸 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원문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다시 또 원문을 쓰면 똑같이 쓸수 있다고 했지? 어 내가 여러 번 했잖아 우리 원격 강의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 생략된 대부정상까지 다 파악하면 된다. 133였어 이게. 자그 다음에 다시 요기. 아 이건 너무 간단하다 그래. 너무 간단해 이거 봐 여기서는 우리가 하우스부터쭉 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목적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요. 목적어 뭐가 나온거니? 의문사절이 나온거야. 의문사절. 의문사절 아까 우리 의문사절 가조이트 나오고 뒤에 진주화 나왔을 때 가조이트 받을 수 있는 의문사절도 1,2,3,4,5,6,7,8 중에 하나 있었잖아 그지? 그때는 어순이 중요하다. 오죠. 의문 부사기 때문에 이걸 꾸며주는 사리부터 나왔어.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가 의문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어인데, 무슨 주어야 이게? 다주어야그 다음에 네. 도둑. 여기 있잖아. 진영형이야. 맞아? 이렇게 되면 이제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렇게 바뀌는 거지. 탈락하면 하는 거지. 여기까지 오도. 헐. 그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뭐지? 어, 이거. 어, 주. 어, 주어가 여기 있는데 또 있어. 어, 가져오잖아. 진주어야. 진주어가 뭘로 나오고요? 어, 동명사구가 진주어인 거야. 아까 우리 공부했던. 가주 이트가 맞는 진주어가 동명사구였구나. 아, living so close. 너무나 가까이 살아가는 거야.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됐어? 의주동 오시니까 자, 이렇게 끊어야 돼. 너는 몰라. 어, you don't know. You d o n 넌 몰라. 됐잖아. 그럼 하루 이해에서면 되잖아요. 우리 읽어나가면서 의주동을 기억하면 돼요. 오신이. 얼마나 편리한지. 이게 이제 요로 들어가야 죠요거의 보호로. 그제 이틀에서 컬러니까 없어. 그 여기까지가 다 해석이 된 거야. 얼마나 편리한 것이지. 뭐만 해석 안 했어? 이해가 받는 진정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뭐? 너무나 아빠게 살아가는 것. 됐지? 어. 어디에? 여기 됐잖아. 싹 지우고 다시 영역을 한번 봐요. You d o 어, 생각나잖아. c o n v 즈 n i e n t it is l i v i 기억했나 나는. 어? 왜? 한글을 잘 끊어서 해석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영역의 두려움은 완전히 없애는 거 이건 겨울방학 때. 어? 2월까지 기억, 기회, 기회 있잖아. 그러면 2학년 때 분들 내시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을거야. 일단 서술에서 맞추기 시작하면 경쟁력이라는게 생긴다고 남보다 우월적기 위해서 우리가 쇼보는게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이러고 보는데 우리 프로들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해서 134 좋습니다 이거 짤, 짧다고 어, 우습게 보지만 이거 많은게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구문은 주어동사 목적어 구문인데 그 목적어가 뭐가 나왔냐면 의문사절이목적어 나왔단 말이야. 길잖아요. 그죠 그럼 너희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아직 안 했지만. 어, 의문사절은 감옥적으로 쓰면 안 돼? 라고 나한테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야지. 아직. 우리 감옥적으로 공부안 했지만. 이게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유스러운 건데. 선생님이 당황하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모르니까 당황하는 거겠지. 아니야? 안 돼? 여기?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틀을 쓰고, 그 다음에 하우에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건데, 그렇게 이중으로 중복해서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그 뿐인 거야. 그지 어, 가능한 거야. 의문사들이잖아. 이 자리에다가 목적보를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떨 때쓸수 있을까요? 그 얘가 삼형식 동사가 아니라, 오형식 동사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오형식 동사라면, 이 목적어 말고도 뭐가 나오니? 또, 뒤에 목적보가 나오게. 목적보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때는 가능하단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확 바꿔서, 뭘로, 이런 걸로 바꿔봐.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너는 간주한다. 뭐를, 하우 이하를, 그치? 하우 이하를, 뭐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연한 것로 관제한다. natural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쓰는 거야? 여기 하와이건 이, 이 자리에다가 뭘 써? 이걸 쓰는 거야. <웃음> 그러면 you consider it natural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이 저 진저들이 어디로 왔어? 뒤로 오는 거야. 의무사들의 진저들이 뒤로 나온 거야. 그럼 문장 성립하는 거 그지? 쓸수 있잖아요. you consider it natural 그 다음에 뭐, 하우기가 쭉 쓰는 거 어, 지금 했던 거, 하우 w c 니 n v e n i 그제, 어, living so close 어, to the s t a 그래. 게그렇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죠 얼마나 편현하는 것인지. 어, 이건, 뭐야, 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어, 어 말은 좀안 돼. 아무튼 우리가 응용도 할줄 알아야 돼. 조금씩 쉬어. 이제 35번 내려갑니다. 35번. 35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역시 바지오가 나 네. 얘는 뭘받는다 여기. 네. 뭐다 이게? 진주어. 얘가 대절이 진주로 나왔다는 얘기는 증명을 해야 돼. 뭘 증명해야 되냐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 그다음에 확실한 내용. 그렇지? 여린거. 그... 라이브 조 라이센스 완전한 문장인지 확인해야 돼. 이용식 동사나 보나마나 되다라는 뜻이면 그럼 여기는 뭐야 100% 주격부가 되겠네. 너 라이어 바꾸려 줘야 되겠네 이렇게 어 어디로 이렇게 끝. 대전이 여기까지 됐잖아. 이거 무슨 뜻이냐면 통과 의례 성인 세계로 가는 통과 의례가 되었다. 뭐가 운전 면허증을 따는 것이됐지 오케이. 됐다. 진주가 있고, 그러면 가져놓으니까 여기까지 이렇 하면 되죠. 그죠? 어. 요거 이제 뭐 사용주로 쓴 거니까요. 사용주 동사. 사용주 맞죠? 어. 이게 뭐죠? 그래? 요 의미를 만든다. 완벽한 의미를 만든다. 그래서 완벽하게 의미가 통한다. 이치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네리아가 운전면을 획득하는 것은? 그라는 거야. 배워 왔다는 것입 뭘? 성관리가 배워왔던 것지 어디로 가는? 성인으로 가는. 성인 세계로 가는. 어른, 어른, 어, 야, 어른 됐네. 면허증 따면 이제. 그치? 몇 세부터요? 어, 만 18세.